가전제품 가전제품 appliances 컴퓨터 컴퓨터 computer. computer 세탁기 세탁기 washing machine 전기밥솥 전기밥솥 rice cooker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microwave 믹서 믹서기 m 믹서, i 믹서기 mixer 믹서, 과즙기 과즙기 juicer machine 냉장고 냉장고 Refrigerator, 에어컨. 에어컨. Air c o n u t d o o r unit, a vacuum cleaner, 선풍기 a n i r c o n air c o n o n r e i o d o a n n 식품 건조기 식품 건조기 food dehydrator 오디오 오디오 stereo 다리미 다리미 iron 헤드폰 헤드폰 headphone 재봉틀 미싱 재봉틀 미싱 sewing m 토스터 토스터, 토스터. 전기 주전자 전기 주전자 electric kettle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커피 머신 드라이기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어 사진기 카메라 사진기 카메라 카메라 달걀 거품기 달걀 거품기 액비르 게임기 게임기 게임 콘솔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핸드폰 핸드폰 셀폰